뭐 하는 거야 시간 끌지마 잠깐만요 구별하는 방법을 알아요 어떻게? 유리 공장에서만 30년을 일했어요 다른 사람은 볼수 없지만 강화유리는 비슷한 각도로 빛을 비춰보면 희해하게 얼룩 같은 게 보여요